그렇죠. 딱 삼식단수 정의부터. 그렇죠. 네. 음, S에 붙여일수 네. 네, 그렇죠. 삼식단수가 현재일 때. S. 그렇죠. S를 붙인다. 아, 그렇죠. 어디다가 붙여야 돼 S를? 동사 뒤 그렇죠 동사뒤에다가 한수를 예문으로 한번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? 한수 등장! 한수 어. 한수 한수 네네 좋아요 한수, 한수. 예 그렇죠 한수 이츠 <목소리>